<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자치아재입니다 오늘은 칼가는 이유와 칼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영상을 한번 보시죠 칼을 갈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세 가지로 일단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맛을 위해서입니다. 칼이 잘 들면 재료 절단면이 이렇게 뜯기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잘려 재료 손상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더욱 신선하게 조리를 할수 있고요. 커팅된 부위가 깔끔하게 잘리면 요리를 해도 정리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역설적으로 칼이 잘들면 다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신데요. 오히려 다칠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유는 칼질할 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안전하게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일본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잘 잘라진 재료는 보존 기간이 늘어난과 동시에 재료 손상을 줄여줌으로써 경제성과 맛을 동시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칼을 갈기 전 숫돌은 물에 10분 정도 담고 준비하시고 가정에서는 싱크대가 더러워질 수 있으니 바닥에 신문지 등을 깔고 숫돌을 고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칼자루와 숫돌의 각도는 60도 정도의 대각선으로 하시고 칼날과 숫돌은 15도 정도로 살짝 뜬다는 기분으로 상하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칼갈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칼날을 갈아주는 것이며 칼날과 숫돌이 일정한 각도로 흔들리지 않게 연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보자분들에게 흔들림 있는 긴 스트로크 보다는 같은 각도의 짧은 스트로크와 숫돌 전면을 고루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마를 하다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칼날 반대쪽으로 칼날이 넘어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느낌이 칼날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느껴지신다면 반대쪽으로 돌려서 같은 각도로 연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면의 칼날이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간다면 이제는 날털기에 들어갑니다. 날털기는 칼끝에 미세하게 남은 칼날을 떼어내는 작업으로 가볍게 힘을 빼시고 양쪽면을 번갈아 갈아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으로 칼의 날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 작업이 끝난 후 신문지나 천으로 다시 몇번 부질러 미세한 날털기를 해줍니다. 연마된 칼은 주방용 세제로 조심스럽게 세척해주시고 물기를 닦아줍니다.